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석입니다 저는 뭐 가요? 엔지니어 있는지... <목소리> <목소리> 아, 그걸 안정했구나 <목소리> 아 뭐지? 놀러온 김현진님 근데 되게 어디 물건 팔러 그 <목소리> 서역에 <목소리> <그냥> 서역 그 <목소리> 어, 서역! 서역! 실크로드 <목소리> <시에크로우드>, 투사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일어서 좀 마시고요 <목소리> 붙이 사세요. 네. 아 이게 오늘 음. 오신 분은 누구시죠? 아, 네. 엔지니어의 <웃음> <그럼>. 실크로드 <웃음> 그리고 네. 저거 어린이 어린이 교재 교재의, 교재의 아, 맛집 어. 어린이 교재의 전설 네. 누구실도 네. 네. 그래서 낙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항상 네, 철저가야지.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어, 네. 네. 바로, 바로 앞으로. 찌고 있는 음. 네. 펑크 타이어스 두 여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만만 좀 괴리가 뭐, 있어. 뭐, 아니요, 뭐, 이름이 되게 이렇게 펑 터지라고 이렇게 펑. 자 오늘 그 펑크 타이어 스튜디오의 네. 네, 엔지니어 김금채 엔지니어 모시고 네. 네,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 녹화 방송 진짜 오랜만이죠. <웃음> 오랜만이었죠. <지금. 웃음> 그렇죠. 오늘 복장도 많이 바뀌셨어요. 아, 예, 몰디브를 갔다 오느라. 알로. <웃음> <웃음> 외지로 삼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웃음> 어떻게 알았지? <웃음> 어 약간 이게 그 재질이 음. 재질감이 있어요. 아, 어. 그 뭐야?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하니까 아, 그렇죠. 한번 입어봤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엔지니어 두 분, 네. 저까지 포함하면 세 명의 엔지니어가 네. 모여서 요즘 그 엔지니어계, 네. 어, 그 레코딩계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죠 어, 어 이, 예. 어. 아크트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음. 이 마이크 프리 앰프 겸 EQ. 네, 회사 이름 딱 들으면. 어. 네, 네. 왠지 <웃음> 트랜스포머가 떠오르고. 아크트론, 아크트론. <웃음> 어. 그렇죠. <웃음> 네. 네, 아무튼 이 아크트론이라는 네. 회사가. 중국. 중국 회사고 음. 이 회사가 사실 어, 그렇게 막 많은 제품을 생산하진 않아요. 음, 음. 에, 그렇게 막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도 네. 않았고 음, 음, 에, 그런데 간혹 음. 막 그런 가성비 제품들 내놓는다고 음, 음. 이렇게 저도 건너 건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음, 음. 이번에 사실 이 나온 마이크 프리앰프가 음, 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모를 수가 없죠. 그쵸, 에, 그쵸, 에. 그쵸. 하, 디브. 하나 꼭갖고 아, 아, 싶어요. 아. 녹음실에 누가 전화하면 니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니브 <웃음> 내가 한이 맺혀서 사! 그래서 샀잖아! <웃음> <웃음> 없어도 되나! <웃음> 아나 진짜 <웃음> 큰 지출을 오, 그래. 네. 그래서 사실 김현상 감독님은 니브를 네.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품 니브 네. 네, 그거 구매하셨을 때 네.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사면 네네. 한 600만원 중반 정도 할 거예요. 아, 그렇죠. 600만원 중반 네, 600만 600만 정도. 2 어. 채널에? 네, 그렇죠. 네, 네. 채널 두 개. 음, 음. 네. 그러니까 하나로 쪼개면 한 300만원 300만 초반. 300만원 초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 채널에 음, 300만원 초반인 음. 그런 마이크 프리겸 EQ. 네. 네. 근데 지금 아크트론을 저희가 또 뒷광고 잘못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웃음> 못 하는 <가면> 거예요. <웃음> 안, <오요>. 안 들어와요.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펑크타이어 스튜디오에서, 음. 구매하셨죠? 아 어, 네. 어, 드려놓으셨죠? 그럼 사비로. 아, 아, 그럼요. 네. 어, 정말 내돈내 살. <웃음> 그냥, 그냥 탈달떨어서 어, 네, 펑크타이어 네, 하셨죠? 네. 네. 이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398,000원입니다. 2,500원. <웃음> <미쳤어. 웃음> 숫자가 10배야? <웃음> 가서 10개 사와, 10개. 10개. <웃음> 야, 10개 사와, <들어와>, 10배. <웃음> 세로로 꽂아서 믹서 만들면 된대.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오, 심각한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누가 울지? 과연 두분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아, 이기고 어. 싶다. <웃음> <웃음> 에이 설마. <웃음> 이자가 본전이야. <웃음> <웃음> 힘을 내줘. <웃음> 어. 야 오늘 김가도님 오늘 울면서 집에 가는 거한볼수 있나요? 뭐 이건 뭐 대박이지 않 거죠? 한번 음... 그러면 오늘 대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음. 실제로 네. 녹음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연주하실 곡 제목은 뭔가요? 예? 연주하실 곡 제목 이모 소주 한병 더요 저작권 문제 없는 거죠? 좀재미없다저작예 <웃음>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생기면 알아서 책임지시고요 <웃음>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웃음> 네. 저사장님 네. 아르페지오 뭐 이런 거아 핑거 스타일 이런 거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안그 <웃음> 뭐 아까 어색해? 하시던 거 그냥 노래랑 같이 하는 거한곡해 주시죠. 노래랑 같이 할게 없는데요. 아까 뭐 하셨잖아요. 그 저가 뭐야. 그거는 내가 알아고 제이슨 했지. 아, 그 형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제이슨 들어갈래요. 제이슨 한번 더 그거? 아, 저 피킹 어, 피크로 한 거예요. 아, 피크도 괜찮습니다. 아, 제이슨 수입하냐 그러면. 아, 안 돼. 안 돼. 진짜 안돼 컨텐츠가 안돼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웃긴다 아니야 아. 괜찮아 너의 괜찮아 와. 괜찮아 너 원래 그 라다코끼리의 검정... 소리 꼭 믿어 <웃음> 윤찬아 <웃음> <웃음> 원래 반동 채널이야 저는 <웃음> 손톱으로 친 거예요 진짜 <웃음> 괜찮아 손톱으로 친 손톱으로 차이가 어때? 솔직히 어떻게 틀려지길래 나그다려 나보내야는거야 아니, 아니 a s not 김 감독님의 연주와 제이슨 감독의 바다코끼리. <웃음> 야 아, 앨범 내주자. 아, 앨범 아, 내주자. 아, 해야 될것 바다코끼리. 찐행 찐행. 나 어디 뭐 미시시피 이런데 날리고 있어. 찐해. 사탕수수 아, <하창수수 웃음> 맛 책임 나고 막 <웃음> 어 그래도 그 녹음할 때 우리가 예명도 정했어 어, 뭐라고요? 까르로써 아, <웃음> <술렸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어. 네. 아무튼 오늘 이 마이크 프리앰프 <웃음> 네. 예,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 채널 스트립이라고 많이 부르죠 음, 예, 마이크 진짜. 프리앰프랑 뭐 EQ 혹은 네. 컴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있는 음, 것들을 이제 채널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실 이 아크트론에서 나온 MP73 EQ V2 네 예, 이게 니브 1 0 7 3 이라는 채널 스트립의 카피본입니다. 음. 짭. 짭. 네. 짭 클론이라고 하자. 짭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짜잔. 처음 여는 건 아니라서. <웃음> 그쵸. 방금 녹음하고. <웃음> 어, <때가> 어, <웃음> <열어. 웃음> 사람들이. 이러면 질네을 먼저 녹음했구나. 이제 다눈치채신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짜잔. 보시면 결사해요 어, 결쎄 사죠. 진짜 똑같아. 네. 일단 처음에 딱 잡았을 때 무게가 웬설로기 좀 나는 격돌이들인 뭐 <웃음> 줄 알았어. 중국산 벽돌들 진짜 <웃음> 중국산 격돌. <웃음> <벽돌이 웃음> <웃음> <웃음> 보시면 나는 이게 되게 깜짝 놀란 게아답터 방식이거든요. 아, 그것도 똑같아 어, 24V 아답터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된... 아, 우리는 48V 아닌가? 24할 거예요. 팬텀 파워 아닙니까? 그럴까요? <웃음> <웃음> 24할 거예요. <걸려. 웃음> 24V <웃음> 24V입니다. 아, 아. 1073도 24볼트 음, 맞을거예요 네. 맞을 그리고 보시면 어, 마이크 인풋이랑 라인 인풋. 음, 그 다음에 음. 전체 채널의 아웃풋. 똑같아똑같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크 프리. 게인 음. 올리는거. 음. 그 다음에 EQ. 네. 그 다음에 아웃풋. 네. EQ 넣었다 뺐다. 어. 그 다음에, 페이지 버튼. 심지어, 근데, 이거, 이거 봐봐. 어, LED가, 인풋, LED. 아웃풋이 따로 있어요. 앞에 따로 있어요. 니브는 있어. 없거든. <웃음> <하라고 뜨죠>? <웃음> <웃음> 어. 야, 이게 더 좋아. 니브는 <웃음> 어. 버튼으로 눌러야 그쵸? 되거든. 이렇게 전환해 하면, 어. 전환해서 봐야 되잖 어. 기본 장착이 거야. <웃음> <웃음> 아, 기본 옵션. 어, 부러워, 이거. 야, <웃음> 중국에서 니브를 <웃음> <웃음>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뛰어넘었어, <웃음> 뛰어넘었어. <웃음> 뛰어넘었어. <웃음> 자, 그리고. 네. 보시면 팬텀 버튼 있고, 라인 입력, 마이크 음음. 입력, 전환하는 음음. 버튼 있고 그 다음에 패드 음. 버튼, 그 다음에 로우트 버튼. 음. 네. 그 다음에 이거 DI로 여기다 바로 꽂았을 때는 그냥 로제, 라인 누르면 네, 라인. 바로 프론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리그에는 음. 뭐 이것저것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기는 해요. 음. 뭐 인서트. 그 음, 어, 그게 없어서 아쉬워요. 네. 프리와 음. EQ 사이에 컴프나 음.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음. 위해서 인서트를 이렇게 넣다 네. 뺐다 할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단자도 인서트 단자 따로 있죠. 지금. 그쵸.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음. 저렴이 버전이다 보니까 뚫기가 음. 좀 힘들었나봐요. <웃음> <웃음> 절삭비 아낀거야? <아픈> <웃음> 그쵸. 어, 39만 8천원에만 세한번더깎으 만원 나사 정확히 박혀있는 게어디에있그아 근데 진짜 깜모르는게오 얘도 트랜스포머가 들어있나 보다. 세러니된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볼까? 어 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네, 진짜 궁금해요 열어볼까? 뭐가 들었나 <웃음> 너 이거 열면 개팔때 힘들 수도 있어 뭐안팔거예요 그냥 아, 그래? 악세사리 여기 레벨메터 뜨는데 아 그래 <웃음> 그럼 어, 그래, <웃음> 네, 그래. 레벨메터로 음, 여기를 열면 되겠지? 근데 네, 이거 어디랑 <웃음> 아, 그래도 그럴싸한데? 어차피 뭐 O E M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많이 해봤을 거라 해서 <웃음> 어, 해봤겠지 그 어깨 너머로 만든 니브 네. 아니야? 그렇죠. 어? 어 이렇게 오, 열리는 거구나? 오! 짜잔! 없을 줄은 생각. 아니, <웃음> 네, 진짜 오.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어. <웃음> 어. 쟤네예예 <쟤네에서 웃음> 어. 어. 예, 예, 예. 트랜스포머, 인풋, 아웃풋 음. 다 있어. 나름, 어. 예. 음, 스티커도 붙어있어요. 있어. 민자 어. 아니에요. 음. 민자. 어쩌르는 민자예요. 민자인 스티커도 있고. 스티커도 아, 있고. 근데 가격이 지금. <웃음> 가격이 깡패네. 어. 398,000원인데 만 지금 이벤트에서 마이크도 주시잖아요. 네, 공짜로. 수입처아서 어. 공짜로 주는 거는 아크트론 거. 어. 아. 그. 뭐야 라지 다이어 프렘인데 음. 돈 조금 더하면은그 스몰 그 펜슬 펜타인 마이크 아 우리가 음. 지금 방금 녹음에 사용했던 아네그 네, 2만원에 네자 이제 우리가 대충 기능상 음, 음.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도 한번 음. 살짝 훑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네 그렇죠 소리 얘기를 해야죠 음, 음. 네. 네. 아직 안 울고 계시는 거 본데? 네? 괜찮은가 본데요? <웃음> <웃음> 울지 않을 아,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어, 어, 괜찮아요? <웃음> 10대를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웃음> 아 오, 오, 괜찮을 것같아요 <웃음> 네. 내가 얼마나 서름이복받쳐서 저걸 샀는데. <웃음> <웃음> 전화 오면, 거기, 보컬 체인이 어떻게 되나요? 리브 있나요? <웃음> 아니요? 예! 띡! 그래서 이형 저거, 네 달인가 기다렸어. 그니까 그때 음, 막, 어. 네, 만들고 있다고 막. 어. <웃음> 좋아좋아. 예. 어, 좋아. <웃음> 그러면 네. 10배 차이 있어요? 10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 10배 차이 있다? 네. 네, 네. <웃음> 사운드 앤 뮤직 사장님 어떻게 보시려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니브를 깠어야지. <웃음> 아, 그렇죠. 아 니브를 깔까? <웃음> <웃음> 요거 음. 약간 마케팅 포인트 잘못 잡은 것 같아. 아 어, 그래요? 네. 나는 음. 이거 그냥 음. 니브 디자인 안 갔으면 더잘 팔렸을 것 같아. 아, 아예 그냥 트랜스포머가 달려 있는 프리와 어, EQ라고 해서 그런 스트립. 클론이라는 컨셉으로 가기에는. 어 클론의 느낌은 전혀 아니야. 소리 자체는 일단은 어. 클론은 아니었잖아요. 소리 자체는 클론의 느낌도 아닐뿐더러 음. 그 다음에 EQ가 먹는 그왜 니브 EQ에서 먹는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 느낌들도 네. 잘안나저 같으면 클론을 산다 그러면 네네. 진짜 똑같이 생긴 애가 될것 아 같아요 아 완전히.. 기분이라도! 아 기분이라도! 아 근데 살짝! 살짝! 생긴 게 좀.. 프로 모자라 <웃음> <웃음> 아너데너왜 그랬니?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체험상가에서 네. 절삭 하나 해가지고 <웃음> 형한테 39만원에 <원을> 팔아 <웃음> 노브만 바꿔서 팔아 어, <웃음> 어, 그러니까 클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외려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 클론들이 몇개 있죠? 골드네이지, 페리티지 오디오, 웜 오디오 그 다음 뭐 사실 뭐브렌트헤버릴이나 챔드러 뭐 네. 아, 이런 고가 예. 회사들에서도 그쵸, 네. 클론들이 그쵸. 나오고 있고 워낙 이제 니브의 인기가 많다 네. 보니까 그 중에서 클론들 사용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저는 1073은 없어요 아, 1073 없어요? 저는 음. 프리브만 있는 거, 골드네이지 골드네이지 아, 아, 음. 저 같은 경우는 웜 오디오랑 음. 그 다음에 블랙 라이언 오디오에서 나온 아 예예, 1073 나와요 두 가지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음. 골드네이지랑 비교했을 땐좀 어떠세요? 일단 걔는 프리밖에 없어서 아 <웃음> 네, 체급이 다르네 어, 네, 네. EQ 빼고 쓰면 되잖아 그렇죠 <웃음> 어. 어차피 아, 398,000원인데 <웃음> EQ 빼도 그렇게 아깝진 않아 네 그리고 어. 얘가 싸니까 응. 좀막 굴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 안정감 아, 네. 맞아, 맞아. 막 디스토션도 막 생기게 어. 해보고 막 음. 네. 이상한 거와 연결해보고 <웃음> <웃음> 기타, 기타 프리로도 써봤대 네, 네. 디스토션으로 어. 원래 그 음. 저가 니브 프리에 음. 기타를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음. 크랭크업 시켜서 쓰는 음. 방식을 되게 많이 선호했었어요. 누가 꺼쓸 꺼쓸하는 애. 누가 외국 애들 <웃음> <웃음> 아, 풍문으로 <웃음> 아, 들었어. 어. 그 <웃음> 앨범이 <웃음> 그렇지 않았나? 그 라디오 월드 <웃음> 오케이 컴퓨터 음. 앨범. 아, 거기에 <웃음> 그 되게 막 스레 아, 아, 아. 같은 짓 쏘며 나오는 거. <웃음> <웃음> <웃음> 거 비싼 디스처기네. 아니 님은, <웃음> 아니 이거... 소리가 쓰레기인데 어떻게 <웃음> <웃음> 걔네는 오리지널이에요 소리 <웃음> 오리지널이야 한 채널에 적만이하고 <웃음> <천만 웃음>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그렇게 왜 쓰냐고 그러니까! <웃음> 그 비싼 걸 가지고, 비싼 가지고. <웃음> <웃음> 이 사람들이 <웃음> 어쨌든 각설하고 골드네이저랑 비교했을 때 그냥 프리보 느낌 프리올라가는 느낌 이런 거랑 좀 어때요? 음... 저는 선호도는 골드네이지일 것 같아요. 흐리 음. 색깔만 보자면. 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또 순정은 아니고 약간 커스텀 아, 한 거라. 환자들아이환자들 <웃음> 제가 한건 아니고 커스텀 된걸 샀어요. 어, 아니 <웃음> 나는, 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0만 원짜리 사. 음. 거기에다가 그래서. 커스텀 뭐 해가지고 모디 해가지고 30만 원을 넣 음. 그러면 80만 원 썼잖아. 음. 그죠? 처음부터 80만 원짜리 그쵸. 사면 되잖아. <웃음> 왜 그러는 거야 체 그게 한 87만원 정도의 가치를 줄 때가 있을 것요 아, 어. 강화에 성공하면 어, 제가 봤을 아 어요 아 근데 대신에 실패할 수 있지 아, 강화에 아, 실패하였습니다 아,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버리는, 버리는, 버리는 거죠 <웃음> 그냥 계속 다 회피고 아, <웃음> 내가 왜 이랬을까 어제는 어. 워모디오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워모디오도 이제 똑같잖아요 네. 리플이랑 음. EQ까지 달려있는 모델을 써봤는데 음. 나는 확실히 지금 아크트론이 체급은 많이 낮아 음. 어. 웜 오디오를 음. 내가 썼을 때도 니브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음. 확실히 이제 웜 오디오가 어 좀싼탱이 맛이 난다싼 음. 티가 난다. 음. 근데 이제 웜 오디오보다도 아크트론이 음. 조금 더싼 음. 느낌은 있어요. 소리의 음. 밀도감이나 음. 이런 것들이 음. 조금 음.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어. 큰 차이가 지금 니브랑 음. 아크트론이랑 차이는 소리의 밀도감인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죠. 음. 어. 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40만원에 어 마이크 프리에 EQ 달리고 그런거 네. 샀지. 어 앨리야 <웃음> 어. 마이크도 주는데 <웃음> 어, 거기다 돈좀더 붙대며. 어 앨리도 그 LED... <웃음> 샀지. 어. LED 두 개나 있어. LED 너무 예쁘다. 니브를 <닉을> 깠다고. 그치. 엘리네 니브랑 견주도. 아싸 엘 l e d 다어 근데 진짜 이거 가성비로 따지면 니브 그 어. 클론 아니라고 생각해. 하 아니가 그러니까, 어, 아니고 오, 아니면 그냥, 그냥, 아니면 그냥 그냥 정보 없이 정비나. 가성비로 따지면 어.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니브클론이라고 생각하면 아, 자꾸 그래. 그 원래인 게 어. 생각이 나니기대치가 아.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어, 그래. 네. 네. 높아지니까 어. 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순수하게 음. 40만원짜리 채널 스트립으로 따졌을 때 네. 네. 비교 대상이 있을까요? 이거 근데 이 가격 대는 원탑 있잖아 원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안맞은 상거든 뭐가 없어. 다뭐 80, 100뭐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하면... 이제 요 가격대에서 보자면 음. 원탑인 것 같아요. 아. 일단 EQ가 달린 것 때문에 확 음. 네, 메리트가 음, 있는 것같아 음, 음.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EQ가 뭔가,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 사실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음. 이 EQ가 정말 중요하든요아 어, 되게 중요해요. <웃음>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녹음을 할때 음, 음. 사실 그 번들로 준, 음. 사은품으로 준 건가? 제가 돈을 조금 더 얹긴 아, 했죠 웃돈을 음, 어. <목소리> 주고 네, 갖고 온 어. 사업도 아, 일단 예뻐요 어. <웃음> 어, <애도 오>, 예뻐마이크 <웃음> 6만원이에요 어, 어. 6만 아.. 너 사이즈가 6만원짜리는게 아니야 <웃음> <웃음> 좀 뺏어 바닥끼리 비죠 바닥끼리 사실 지금 아까 2만원인가? 웃돈 준 게? 네 2만원 <웃음> 주고 가져온 마이크라는데 그게 원래 가격도 한 10만원 안쪽? 어 10만원 안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인데 그렇지. 근데 그 10만 원짜리 안쪽 마이크와 음. 40만 원짜리 응. 프리로 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어 나는 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 자본주의에서 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웃음> 가성비죠. <웃음> 그렇지. 그럼 가성비. <웃음> 상황에 맞게. 네. 그래 규모에 맞아.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웃음> 이제 와서 뭐 사운드뮤직 대표님한테 뭐지 해보이려고 <웃음> 뭐 <웃음> <웃음> 가성비. <웃음> 녹음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 네. 있어야 돼요. 아 맞아. <웃음> <웃음> 저건 있어야 돼? <돼요. 웃음> 어, 나도 사야 돼그 니브를 찾으니까 <웃음> <웃음> 괜찮아 어린이들은 몰라 어어린이들은 <웃음> 아, 아, 아, 아. 모를 거 어린이들한테 아크트론이 짱이야 <웃음> 왜막 그런 거 <거야. 웃음> 트랜스포머 이거 <이걸> 하나 <웃음> 올려놓고 <웃음> 어저 <웃음> 일단 687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지금 <웃음> 에이 꼭 물어봐요 사람들이 687이냐 <웃음> <에이. 웃음> 니브, 니브 있냐? L18 아딱고급 세트 그러니까 세개 <웃음> 음. 아니면 파란 거 블루 <웃음> 음. 근데 만약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녹음실에 뭔가 문의를 하신다 응. 응. 응. 네, 앞으로 그런 거좀재발좀 하지 마세요 부질없습니다 그거, <목소리> 그거 다 부질없고요 네. 보컬이 잘해야 돼요 아그렇 잘하면 돼요 <목소리> 아니 그걸 고객한테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니 녹음하러 어, 녹음하기 전날 못해. 술 먹지 말고 어? <목소리> 어? 노래 연습하고 <목소리> 비치 연습하고 <목소리> 내가 씨고 내... <웃음> <웃음> 형이 멀쩡하게 만들어줘야지. 제가 <웃음> <그러면 웃음> <어떤 웃음> 상황이... <내가> 신이냐 마법사냐?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제가 바로 엔지니어계 해리포터입니다. 이러면서 <웃음> <웃음> 나가지고. 와 어. 아니 근데 <웃음> 이게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겪는 숙명 같은 건데 네, 웃고 있죠. <웃음> <웃음> 어, 아니까 그러니까 안돼 마법사인 줄 알아. <웃음> 아 근데 내, 내 말의 포인트는 <웃음> 어. 니브나. 뭐 687이나 아. 뭐 그런 것들보다 사실 장비도 되게 다양하고 더 좋은 것도 어, 많아요.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음, 어 사실은 이제 너무 오래 고전처럼 내려오는 그니까 어, 예, 그거 장비라서, 말고 어. 그거 말고 좋은 장비들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음, 음악에 따라서 네, 궁합도 다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럼요. 콤비네이션을잘 예, 짜야 돼요. 어, 그렇죠. 그 콤비네이션도잘 짜고 사실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음. 바뀌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제 예. 녹음실에 전화해서 니브 있어? 묻지 마세요. <웃음> 아니 저희 쪽에 <웃음> 연락하셔도 돼요. <웃음> 연락하셔도 돼요. <웃음> 있습니다. 니브 <웃음> 어, 니브 있다 그러면 아예 알았어요 그럼 끌어올. <웃음> <웃음> 아예. <웃음> 아이제 오늘 되게 오랜만에 녹화 방송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네요. 마침 우리가 재미난 또, 장난감에 제가 또 <웃음> 네.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음. 어,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재미없을 <웃음> 수도 있어요 뭐래? 저희념질 거에요 걱정돼 아무튼 저희가 뭐 조금 더 이제 정성스럽게 샘플을 준비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비교 포인트가 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냥 딱 듣자마자 음. 저희의 판단은 아 이거를 클론으로 접하면 절대 안 된다. 음. 네. 소리가 정말 1도 안 비슷하다. 네. 그리고 마크트론의 가성비라고 따졌을 때아 그러면 어, 가성비... 가성비 가장... 너무 괜찮은 괜찮. 어, 채널 그렇죠. 스트립이기도 음. 하고 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80만원, 100만원대 장비랑 비벼가지고 괜찮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는 음. 아닌 음. 어. 왜냐면 80, 구0 하면 음. 일단 엑스로만 두 개야. 그렇죠, 어. <웃음> 어. 어. 그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직한 음. 친구인 거야. 그까딱그쓴 그래. 어. 어. 음. 재료만큼. <웃음> 어. 어. 근데 정직한데 지금 다 여기 빌드 퀄리티나,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준 이 기능적인 이득들 음. 아, 좋아요. 어. 녹음을 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뮤지션들 분들한테는 음. 꽤 좋은 그 장비인 장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방송이 어떤 분들한테 유용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웃음> 아무튼 아크트론 이 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오늘 이제 두분 사이에 이제 껴있으니까 네. 아, 나도 왜 이런 거 입고 왔냐 <웃음> <하냐>, 진짜 <웃음> 옷을 당신 <웃음> 옆하로 왔어요. 어, 옷한테 얘기 좀 해줘요. <웃음> <웃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주비였습니다프루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김근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